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댓글이 많이 남겨져가지고 제가 그걸 일일이 또 글로 댓글을 달아서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뭐 10분 언저리 때 어떤 부분을 모르겠다 하고 저번에 영상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봤는데 설명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았나 약간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는 딱딱딱 나눠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번 영상은요 제가 말이 좀 길다 싶으면 중간에 편집을 살짝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예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나 제가 기침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지금 제가 감기가 살짝 걸려서 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글자 속에 영상을 넣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보여 드리면 첫 번째 케이스는요 이런 거예요 글자가 밑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글자 속에 글자를 넣은 것, 같아 영상을 넣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영상들은 전부 다 팩셀스 닷컴에서 그냥 다운을 받아 온 겁니다 자, 레이어 구조는 위쪽에 불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뭐 포토샵이든 아니면 프리미어든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마스크의 형태 말고는 내가 원하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응용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혼합 보드를 쓰는 거예요. 원래 영상은 혼합 보드가 일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흰 글자를 하나 깔아놓고 자 여기다가 합성을 이렇게 어둡게 해버리면 이렇게 쏙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냐? 비어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비어있는 상태는 아니고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비어져 있다면 다른 영상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깔잖아요. 그러면 요런 부분들에 지금 여기 잘 보이시죠? 섞여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같이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 뚫리긴 뚫렸잖아요 이게 제대로 뚫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혼합모드를 썼기 때문에 이 혼합모드의 속성이 글자에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뚫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꽃이 그대로 다 남아 있죠 제대로 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상황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아까 하고 조금 다른 게 이번에는 복합 클립이라고 돼 있죠 자이 복합 클립은 얘랑 얘를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상태는 돼 있거든요 까만 상태 그 까만색으로 돼 있는 상태를 여기 오려내기에 가서 크로마키 검은색으로 뚫어버립니다 자 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영상 안에 하얀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글자 속에 굉장히 하얀 부분들 완전히 그냥 화이트색이 있는 부분들이 다 찢겨져 나가버립니다. 크로마키를 하다보면 그래서 이 찢겨져 나간 부분이 어차피 글자의 흰색이었잖아요. 그래서 글자의 흰색을 밑에다 깔아놔요. 그러면 그 부분이 구멍 뚫린 부분이 메꿔지죠. 이런 상태면 여기에 있는 블랙은 뚫린 게 맞거든요. 뚫려있고 그 밑에 흰 글자가 깔려있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밑에 뭘 깔아도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한 개의 상태를 보여드리면 자 요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번에 얘를 아예 내보내기 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마치 크로마키로 글자를 만들어 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크로마키는 여기 초록색 부분만 빼내면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앞 단계들을 응용을 좀 해서 음, 크로마키 소스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그 크로마키 소스를 불러와서 밑에다 다른 것도 깔아 본 거죠 물론 크로마키 소스는 이렇게 컬러피커를 통해서 뚫어 버리면 됩니다 자총네가지 단계로 거쳐 가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 단계 단계 잘 밟아 오시기 바랍니다 자다 지었구요 아직까지 기침 안하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캐컷에서 영상을 만들 때 제일 밑바닥에 영상이나 사진이나 혹은 캐컷이 제공하는 미디어의 라이브러리 소스들이 아예 없으면 영상이 원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글자부터 쓰려고 하면 글자가 안 써진다는 얘기겠죠. 자 텍스트 눌러서 글자를 넣었다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쓸 소스를 일단 하나는 불러오세요. 자 하나를 불러오면 밑에 이렇게 깔리게 되겠죠. 자, 이 소스가 제법 길더라고요 저는 한 5초 정도만 사용을 하고 싶어서, 자, 확대를 하고, 한 5초 언저리에 가서 얘를 잘라서 뒤에 걸 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불꽃 소스가 하나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글을 쓸거예요 텍스트에 가서, 기본 텍스트 가서, 자, 여기다가, 자, 글자 속에, 영상, 혹은 사진도 가능하거든요. 넣기라고 글자를 썼구요. 자이 획이 조금 더 두꺼우면 잘 보이니까 좀 두꺼운 서체를 하나 골랐구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럼 준비가 이제 끝났어요 자 얘를 이 안에 쏙 어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진짜 제발 클리핑 마스크라는 개념이 캣컷에서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준비를 해 놓고 얘를 이 위로 올리는데 자. 얘를 올리는 게아니에요 얘를 이 위로 올리는 거예요. 얘만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뭐가 묶였잖아요. 이 이유가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이 뭔가 묶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선택을 했어요. 자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같이 움직이려고 그러죠. 자 얘를 만약에 풀었다. 자 선택을 하고 올린다. 따로 놀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바꿔 줄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묶어 놨어요. 혹시나 같이 움직인다 하시는 분들은 요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요게 체인으로 돼 있다 요거는 상관없죠 그 다음에 얘 말고 얘로 돼 있다 자동 스냅이 돼 있다 상관없어요 자 껐다 얘를 했다 체인을 했다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요놈이 얘랑 얘랑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꺼야 돼 그럼 나머지는 켜 있어도 아무 상관없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이렇게 바꿨죠 자 그러면 글자 레이어 위에 영상 레이어가 올라가서 덮여서안 보이는 거예요. 자, 얘를 뚫어내는 게 아니라 혼합을 시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글자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었잖아요. 위에 있는 소스는 뭐 여러 가지 컬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요런 경우에 합성하는 방법은 동영상 기본에 가서 혼합에 가서 모드를 어둡게. 그러니까 글자가 흰색이었다 치면 어둡게만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어둡게 누르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자 들어가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이 밑에다가 내가 뭔가를 깔고 싶다 그때부터 문제가 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만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소스가 이게 아니라 얘가 들어온 들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어둡게 하면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무 상관 없단 말이에요 자 언두 언두 언두 자 그런데 우리는 요 밑에다가 뭘 넣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글자 속에 영상을 넣고 사진을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도 뭔가 깔고 싶은 거죠 이 까만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뭘 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영상을 땡겨오면 결국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불꽃 부분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나요? 다안 뚫려있는 부분 이런 게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쓰고 싶어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드는 영상에 제목 인트로를 좀 강력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좀 심심하다 그러면 영상을 선택을 하고 그 영상에 글자 있죠 글자를 선택하고 여기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자 반복에 들어간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하나 고를게요 저는 좀 보기 편하게 요 파동 요거 하나 속도를 조금 늦춰가지고 넣습니다 었자 이렇게 하나 넣었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인트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활용을 한다면 자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를 컨트롤 c 에요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자, 옆에 와서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똑같이 넘어갔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잘 보세요. 요두 개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자, 아까 전에 했던 작업에서 그냥 연달아서 요거 두 개를 선택하고 복합 클립으로 만들기만 하면 이게, 다시 보세요. 지금 선택이 제대로 안된것 같네요. 언두 자, 얘랑 얘 드래그해서 하얗게 동시에 선택되는 거 보셨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합 클립 만들기 하면 한 덩어리가 돼요. 자, 한 덩어리. 얘하고 얘는 다른 겁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자, 영상처럼 보이게 만들면 결국 여기는 무슨 색이냐? 자, 밑에 뭔가를 깔아보면 압니다. 자, 밑에 뭔가를 이렇게 깔아봤잖아요? 그러면 밑에 게안 보이죠? 이 부분이. 여기 안 보이잖아요? 어. 자, 위에 거를 제가 줄여볼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있잖아요. 있기는 있죠. 근데 까만 부분에 뚫려 있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을 보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뚫어야겠죠. 그래서 검은 색깔을 제거를 하면 되니까 자, 실제로 직접 제거하는 거 여기 혼합모드는 안 보이게 만들어줄 뿐이지 실제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픽셀이 비어버리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오려내기에 가면 이 픽셀을 투명화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크로마키를 선택하고 지금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컬러피커에서 이 부분을 자 여기 부분 보면 노란색도 선택할 수 있고 빨간색도 선택할 수 있고 검은색도 선택할 수 있죠. 클릭을 하면 선택이 돼요. 그리고 강도를 살짝 올리면 이게 뚫립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올리면요. 잘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요 가장자리에 검은색이 살짝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많이 올려요. 끝까지. 그러면 이 가장자리까지 깨끗하게 검은색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글자도 뚫려버렸죠? 뭐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채워주느냐 하면요. 자, 원래 여기에 만들었던 글자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글자를, 자, 저는 여기 이미 써놓은 게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요 사이에다가 그냥 밀어붙여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채워집니다. 저 부분이. 근데 만약에 이게 준비가 처음부터 안돼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단계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옆에다가 붙여놔요, 일단. 이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자, 얘랑 얘랑 그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합 클립 만들었죠? 자, 이상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 그리고 밑에 넣고 싶은 영상을 넣어요. 자, 그러면 안 보인다는 건 알죠? 그래서, 어? 안 보이니까 검은색 뚫어야 돼. 자, 그럼 뚫으러, 뚫으러 갑니다. 오디오 가서 크로마키 컬러피커 검은 색깔 선택하고 강도를 쫙 끝까지 올려요. 한번 글자가 찢어지죠. 이 찢어진 글자를 메꾸기 위해서 원래 글자를 딱 맞게 채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찢어진 부분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자 우리가 보통 이 상태로 그냥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작업을 할때자이 상태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단계를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마치 크로마키처럼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다음번에 또쓸 거야.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 다치면 유튜브 채널명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음번에 이 작업들을 또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아예 크로마키로 쓸수 있게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상태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를,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컬러를 이 색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이 색으로. 자 그럼 밑에는 뚫려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기 뚫려있잖아요. 그러면 이 색으로 채우면 되는데 이 캣컷에서는 네모 도형 이런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게예전들밖 바뀌었거든요. 흰판, 검은판, 투명판. 근데 투명판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 메인 트랙을 채울 수가 있고 메인 트랙을 채우면 왜 색깔이 안 보이느냐? 얘가 투명이라서 그래요. 근데 원래 바닥, 이 캣컷의 원래 제일 밑바닥의 색깔은 영상이 없을 때 색깔은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동영상의 기본 속성에 가면 캔버스라는 게 생깁니다. 다른 레이어에는 이게 안 생겨요.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 메인 트랙에만 이 옵션이 있습니다. 캔버스를 선택하고 이 부분이 원래는 투명인데 가면 이거 눈다 끄고 해,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얘 하나만 있어요. 원래는 투명인데 얘를 내가 원하는 색으로 채우겠다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컬러를 크로마키 할 때는 그냥 이런 이런 색깔 쓰면 되거든요 그냥 아예 초록색깔 촌스러운 초록색깔 얘로 지정을 하면 그냥 얘는 투명이니까 밑에 있는 색깔이 비쳐 보이는 겁니다 캔버스 색깔이 비쳐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눈을 키면 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상태를 만들었죠 그러면 요 전부를 내보내기를 해요 자, 그리고 적당한 이름을 하나 주고 바탕화면에다가 내보내기를 할게요. 1 1 1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얼마 시간 안 걸리니까 금방 끝났네요. 자,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어떻게 된 상태죠? 이 파일이 있는 건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 삭제를 할게요. 자, 삭제를 하고 얘도 다 지울게요. 자, 지웠습니다. 자, 가져오기 위해서 111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원래부터 이런 상태인 글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밑에다가 뭔가를 넣고 싶다 밑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레이어 순서 바꾸면 되겠죠 아이고 얘가 올라가면 되겠네요 요렇게 자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필요없는 얘는 삭제를 하고요자 밑에 뭔가를 깔았잖아요 안보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크로마키에 가서 오려내기 크로마키 컬러피커 콱 찍어주고 강도 쫙 올려주면 뻥하고 뚫리는 거죠 깔끔하게 그러면 얘는 파일로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영상 파일로 그럼 다음번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글자 속에 영상을 넣는 방법 그리고 이 투명의 개념들 혼합모드일 때안 보이는 거랑 실제로 오려내기 크로마키를 적용했을 때안 보이는 거랑은 개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될 때까지 영상을 강의 영상을 보지 않고 스스로 지금 이 단계까지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저절로 깨우치게 됩니다 결국은 어 모든 것들을 100%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외워서 어떤 것들을 외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외워서 하다 보면 원리가 이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충분히 다 했으니까 몇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글자 속에 영상 넣기는 이번 영상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제가 뭐이 보충 영상 만들 건 아니니까요 이번 영상까지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가시고요제 영상에 아직까지 구독자 비율이 5% 밖에 안 돼요 어, 나머지 영, 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구독을 안 눌러주시고 그냥 단물만 쪽 빼먹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날 영상을 한 번씩 올리거든요. 자주자주 예, 자주 영상을 올리는 편이긴 하니까 도움이 될 영상들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꼭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시면 제가 힘내서 이 영상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